안녕하세요. 배우 빌려입니다. 네, 이번 영화 찬실인 강동원지에서 김영 역할을 맡았는데요 김영은 소피 의 불어 선생님이자 찬실의 이 마음은 10년 만에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입니다. 열심히 촬영했고 이 캐릭터는 아마 보시고 나면 어, 어,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럴 법한 그럴,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영화 하시는 분이 좋으십 공감도 많이 하실 것같습니다 영화 보시고 재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느끼신만큼도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